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네 여러분 오늘 다들 반가운 소식 들으셨나요? 반가운 소식 들으셨냐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농심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긴말 없이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심에서도 가끔씩 먹으면 진짜 뒤지게 맛있는 이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새우튀김이죠? 그냥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이 아니라 이큰 사발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치를 가져오고 튀김우동 진짜 개맛있겠네이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때 보통 저는 약간 삼각김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 하나랑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나는 뭔가 라면 한입 먹고 밥 한입 먹고 이렇게 약간 조화롭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은 막상 배고파서 라면 익는 동안 삼각김밥 다 처먹어 버리고 이 라면만 남게 돼요 나만 그런가? 아, 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세상에서 제일 긴 느낌? 아니 세상에서 제일 길진 않고 한한두 번째로 긴 느낌? 그래서 이번에 이 농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이 QR코드 보이십니까? 이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이 농심과 네이버 나우에서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보여드릴게요 요즘 그냥 카메라 어플로도 QR코드 찍히는 거 아시죠? 수좀 잡으면은 그냥 링크가 떠요 이걸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이쁜 화면이 뜨는데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라면이 다 익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라면 익는 동안 기다리는 게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네이버나우랑 농심에서 콜라보로 진행을 해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데이터 프리여서 그냥 노래 공짜로 들으면서 라면 드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개이득이죠? 그리고 이거 듣는 거 캡쳐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지금 상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1등은 에어팟 프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팟 1 쓰고 있는데 친구들이 프로 쓰거든요? 이거 진짜 이러면 에어팟 광고가 되잖아 경품 한번 참여해보세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뒤지겠네 그냥 보시다시피 이 용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 뭐지 그 약간 플라스틱 재질?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 스티로폼도 아니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그좀좀 좀 그래 아무튼 이 종이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집에서 드실 때는 이 쇠젓가락 쓰세요 뒤지기 싫으면 <웃음> 환경을 사랑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 알지 이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안할 거야 그냥 좀 너무 배고파서 아우 김치가 거의 없어졌어 다이 자취방에 김치가 없다는 거 진짜 굉장한 일이거든요 마지막 김치입니다 아 이게 내가 옛날에 새우탕을 먹어,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거는 진짜 새우가 들어있는 거야 동그란 거 이거 맨 처음에 먹고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게 약간 새우탕이랑 튀김우동이었던것 같아요. 약간 어렸을 때는 뭔가 건더기가 있으면 맛있거든. 근데 여기 새우도 들어있고 튀김우동에도그 튀김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시죠? 아... 음음아 지지네 아.. 진짜 좀 적은 게 아쉽다 더워 더워 아 이거 내가 머리를 이쁘게 하고 찍으려 했는데 머리가 좀 엉망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띠 쓰고 왔어요 어제 머리 밀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식 아주 그냥 우동이 되어버렸네 나 다른 거 먹는데 튀김 오동 먹는 애들 있었으면은 이거 하나씩 달라 그러면은. 응 음, 죽어도 안 줘? 이상하게 튀김 오동은 약간 김치보다 단무지가 당기는 느낌? 옛날에 피 c 방갈 때는 진짜 튀김 오동 자주 먹었었는데. 그때 피시방에 단무지 있는 피 c 방 가보셨어요? 진짜 피 c 방에서 라면 먹는 단무지 있잖아요? 게임 끝이야 진짜 그냥 게임 끄고 라면 먹어야 돼 <웃음> 진짜 게임 끄고 라면 먹어야 돼이게 튀김이 아니라 뭐지? 이거 약간 어묵 같은 건가 그냥? 모르겠어 뭔지 콜라 없으니까 트름도 잘안 나오고 그지 않아요? 아, 오 쉣! 한 번에 한 번에 튀김 세개 그 약간 밤에 편의점 앞에 테라스라 그러나? 그 파라솔? 거기 나가서 라면 먹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밤에? 애들이랑? 그때 딱 노래 먹으면서 라면 싹 틀면 좋은 거알죠 아니, 아니 라면 먹으면서 노래 싹 틀고 먹으면 뭔지 알죠? 아니면 혼자 먹을 때 <웃음>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먹으면 게임 끝이지 음, 게임 꽈야돼 근데 이거 이벤트에 참여하면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이벤트 참여하면 에어팟 프로를 받을 수 있다고? 음, 나였으면 참여해 음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고, 겨우, 아, 겨우 살았네, 씨. 으악. 아우,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아, 네, 아무튼, 여러분, 오늘, 새우튀김, 큰 사발, 잘 먹어봤는데, 맛있긴 해. 이번에, 농심이랑 네이버나무랑 콜라보 해가지고, 디자인이랑 해서 바뀌었는데, 이벤트 한번 참여해서, 그, 경품 좀, 좀 받아가라 좀, 좀 준다는데 좀, 아 죄송합니다. 아, 너무, 너무 많이 했나? 11월 15일까지, 참여하셔서 그 인스타 올리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올려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응모했는데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? 개이득인데? 나도 지금 응모만 해야겠다 이거 응모하는 것도 영상에 담아줘야 또 좋지 이거 노래 듣잖아요 이거를 그냥 캡쳐해 캡쳐하는 거 아시죠? 그샥 캡쳐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스타에다가 해시태이가 있어요 농심, 큰사발라운지, 네이버나우 이세 개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올리겠습니다. 이러면 응모 끝!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둥이었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 농심 새우탕